여정을 떠난 여정! Oh my god! Everybody! Oh my god! Everybody!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정입니다. 오늘은 호기심이 가득한 인절미 여정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이 친구도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그냥, 그냥 그 쫄티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엘모 헤어밴드에 있는 그 헤어밴드 누나를 떼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제가 직접 DIY한 건데 어... 이걸 입고 못 나가겠어요 모두가 여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괜히 리폼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해외 직구로 구매한 마스카라인데요 그냥 마스카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쭉쭉 길어진다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이거는 무려 중국에서 왔습니다 설명서도 같이 왔는데 보통 속눈썹 연장하잖아요 저도 속눈썹 연장해봤거든요 근데 엄청 간지럽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아 보면은 내 속눈썹까지 다 떨어져서 속눈썹 탈모 걸리고 물론 잘하는 곳은 진짜 잘하겠지만 아무튼 되게 불편해요 속눈썹 연장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속눈썹 연장을 한 것만큼 속눈썹 연장을 한 것보다 연장 효과를 주는 마스카라 이 친구는 DDK 마스카라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 결론은 이 씨... 결론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중국어가 일본.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띵띵오 디스 로시아 칭치 자오치 런쩐 후 원싱윙 웨이 얼굴 그냥 대충 이러면 한국어로 써 있어요. 먼저 픽스 마스카라를 꼼꼼히 바릅니다. 픽스 마스카라를 먼저 바르지 않을 경우 화이버 날림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화이버 마스카라를 본인 속눈썹 방향으로 발라서 연장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픽스 마스카라를 위에 덧발라 줍니다.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속눈썹의 원하는 길이만큼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픽스 마스카라 하고 화이버 마스카라 하고 픽스 마스카라 화이버 마스카라 픽스 화이 픽스 파스 픽스 파스 픽스 파스 픽스 베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속눈썹이 연장이 되나 봐요. 일단 제가 제 속눈썹 지금 마스카라를 한 일반 마스카라를 한 속눈썹을 보여드릴게요 일반 마스카라를 한 속눈썹입니다 그럭저럭 적당하죠? 괜찮죠? 일반 마스카라를 한 속눈썹과 그냥 일반 속눈썹과 이걸 한 속눈썹을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 속눈썹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알엑스 원스템 모이스처 패드 이 친구로 속눈썹을 지어볼게요 일단 발라져 있던 거를 아, 제가 쓴 마스카라도 안 지워져가지고 아예 리베나이 리무버로 눈좀 지울게요. 아, 화장 간만에 한 건데 진짜 엄청 오랜만에 한 건데 이걸. 그래 잘 가라 내눈 앞에 사라져. 그래 잘 가라 내눈 앞에 뛰지 마. 눈만 지웠어요 여기다가 다 닦아줬으니까 아우 엄청 텁텁한 끈거리네 여기다가 쿠션을 덮어줄게요 얼룩진 것만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생얼있어야겠다 편하게 저는요 원래 유전적으로 몸에 털이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도 엄청 얇고요 그리고 팔이랑 다리에 털이 없어요 저희 가족 모두 다 팔이랑 다리에 털이 없어요 보여줄까요? 팔에 털이 없고요 다리도 털이 없습니다. 맨들맨들 한데 그 대신 엄청 살이 잘 타고 땀 흡수도 못해가지고 땀 맨날 삐삐삐 찔리고 지금 에어컨 소리 들려요? 에어컨을 맨날 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 땀을 달고 살아요. 겨울에도 땀을 흘리거든요. 몸에 털이 있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어? 약한 부위를 보호하려고 털이 있는 건데 저는 몸에 털이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무튼 몸 전체에 거의 털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때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있어요 있는데 얼마 안 나요 그럼 또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은 또 물어보지 혹시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저도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휴먼 닝겐입니다 아무튼 남들보다 몸에 털이 별로 없는 저는 가끔은 속눈썹이 진짜 인형처럼 <웃음> 그리고 부채질하는 애들 보면은 진짜 부럽긴 부럽다 내가 뭐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걸 뭐 억지로 할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송수서 연장도 해봤는데 그게 누굴 위한 연장인지 모르겠어 나도 힘들고 불편하고 예뻐 보이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솔직히 나는 편한 게 최고거든 제가 그리고 항상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하려고 사둔 게 있는데요 개간지나는 메이크업의 프로 유튜버 야정을 떠난 유튜 어때요? 이거 진짜 화장품이에요 열려요 어머 근데 이거 엄청 오래돼 보여가지고 여기 뭐라 써있는지 알아요? 풍부한 이런 식으로 제가 뷰티할 때꼭 쓰려고 산 메이크업 세트 목걸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속눈썹을 올려볼까요? 하이버마스크 너 때문에 내가 촬영 지체해야 돼? 카메라 배터리 나가면은 기본 30분은 지체해야 된다고. 어오 뜯겼다. 얘 봐라. 이렇게 당당해? 내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단 말이지. 아니면 어쩔 거야? 눈빛도 마음에 안 들어. 감히 네가 속눈썹이 길어질 예정이야? 쉽게 그러진 못할 거야. 왜냐? 너는, 너는 똥손이잖아 이런 눈빛으로 날 보고 있어 손톱 없으신 분들은 손톱 꼭 기른 다음에 이거 구매하세요 안 뜯겨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게 파이브 마스카라 이긴게 픽스 마스카라 1, 2, 1, 2, 1, 2 이렇게 반복하면서 발라줘야 연장이 된다고 해요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한 건데요 이 제품 자체는 27,400원이라고 적혀있고요 배송비 2,500원 합쳐서 2,990원 아니, 아니 아니 뭐래 2,900... 아니 아니 2 9,900원에 2이를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마스카라 하나가 3만원 돈이면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히스미 이런 거만 얼마면 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 값을 한다고 후기가 당,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력이 대단할지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한거 봤어요 그거? 자석 속눈썹? 그거 완전 돈 날려버렸거든요. 내 속눈썹을 뽑았어요! 굴러들어온 놈이 박힌 돈을 빼내? 제발 제발 수박할게! 아아 또또또! 아 그만 뽑아! 아 미친 또뽑았어요얘 진짜 정신 나갔네 쓰지도 않아요 그 집에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것도 그 사태가 안 나기를 저도 빌어봅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시세이도 뷰런데요 이것도 여행 갔을 때 산건데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겼는데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충 찝어주고 오 살짝만 찝어도 이게 팍팍 잘 올라가 대단해! 스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제 진짜 속눈썹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알려준 대로 이긴거 픽스 마스카라부터 발라 게요 보기에는 그냥 일반 마스카라입니다. 발로 바로 발라 볼게요. 음... 헉? 뭐야? 그냥 이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어... 이것만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 뭔가 발림이... 되게 부드러워 얘를 꼼꼼하게 바르지 않으면은 두번째에 바를 화이버 마스카라가 가루날림이 심하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더 덧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걸 바르고 이 화이버 마스카라 어? 이거 겉에가 무슨 잔털들 있죠? 털 보송이들이 음. 뭐지 오, 약간 흑채 흙채. 제가 흑채를 발라본 적은 없지만 흑채를 속눈썹에 뿌리는 기분이에요 다시 픽스 마스카라로 뭔가 속눈썹에 그 화장솜 안에 속 내부 알아요? 그게 막 묻은 기분이에요 1단계만 했는데도 이렇게 와... 일단은 기대해봅니다 어머 화이브 볼 때마다 이거 이거,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 아,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이, 이 흑채 같은, 머털도사 같은, 이 솜이, 솜 같은 느낌의 이 친구가 막내 속눈썹이 돼준다니. 그냥 진짜, 털! 어, 어, 어, 어, 제발, 어, 눈에, 어, 어, 됐다! 눈에 들어갔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보여요? 눈에 털 들어갔어 잠시만요 여러분 아픈건 아니에요 일단 다 빼긴 뺐어요 바로 발라볼게요 다시 방금 제가 복식 호흡 했거든요? 복식으로 다 들어와요 이제부터 속눈썹과 이 언더 아래 속눈썹도 같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 눈이거든요? 오른쪽 눈만 확실하게 늘리고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저이이상으론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이상으론 절대 못해 멀리서 봤을 때 전혀 차이 이제 반대쪽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내, 내 속눈썹이 할때는 이렇게 소리 잘만 묻는데 덧바르다보니까 이, 이 쫀쫀함이 없어요 뭔지 알죠? 마스카라 할때 이렇게 내, 내 속눈썹이랑 맞닿으면서 마스카라가 묻어지는 이 쫀쫀함 아시죠? 이게 없더라고요 바르다보면 아 뭐야 나 눈.. 무슨 빨래집기로 눈 찝은 것같아요 눈이 엄청 커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양쪽 눈을 마스카라 해줬습니다 어때요? 눈 감은 상태에서 눈두덩이에다가 눈 그린 거 알아요? 이렇게 눈 감으면 은 눈두덩이에다가 매직으로 눈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내눈 아닌 것같아 신박하긴 하다 어떻게 이런 마스카라가 있냐? 한 2002년대 마스카라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무슨 진짜 거미다리처럼 마스카라 이렇게 진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같은데요? 오늘 털 없는 저 하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숱 없는 눈썹에도 한번 연장을 해볼게요 진짜 될까?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이제 이 정도 노력했으면 내 몸에 있는 털들도 알아서 눈치껏 나와줘야 될 때도 됐는데 나도 숱이 좀많아보고 싶다 확실히 눈썹도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노동이에요 팔 아파 죽을 것 같아 진짜 하지만 내 영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근육을 희생해야지 승모근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상으로는안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반대쪽도 이렇게 세워서 얘를 최대한 세워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일으켜줘야 돼요 누워있는 애들을 굳었나? 너무 장시간 이렇게 소를 밖에 놔둬서? 잘안 발려 이제 설마 이거 개봉하자마자 수명을 다한건 아니겠지? 그럼 난 너무 억울한데 이거 실생활에서 써보지도 못하고 이쪽은 안 돼요 이쪽은 눈썹이 속눈썹이 안 올라가요 이쪽만 돼요 이쪽 머리카락이 더 많은가봐요 아니 이쪽 속눈썹이 더 많은가봐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아침 7시 40분 아침 7시? 아침 7시 4분 아침 7시 4분 부터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소원은 이렇네요 속눈썹이랑 풍성한 송축이 눈썹 이렇게라도 소원 이뤄서 뭐 그닥 행복하진 않네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뭐 인형 속눈썹 인형 속눈썹 그러잖아요 인형 속눈썹 맞긴 맞는데, 약간 안 팔려가지고 창고에서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에나벨 같은 인형? 속눈썹? 음, 귀여운 거 되게 많다. 좀더 특이한 인형 없나?